네. Do you have a uh, hard time working up in the morning? 네. 표시 어, 하드가 일어나, 일어나. 네. 어. 어, 어, 표시, 표시 좀한번 해줄래? 어. 시간? 그렇죠. 어려운 시간. 아, 힘든 그렇죠. 시간, 힘든 시간.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시간이니까 어. 힘든 시간. 그렇죠. 네. 당신은 힘든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네? 힘든 시간에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자,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혹시, 네. 한번, 요렇게 한번 시도해볼까요? 어, 네. 잠깐만요. 어떻게 하냐면,